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스니키친 입니다 오늘은 중동의 대표적인 건강식인 병아리콩으로 만드는 후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요즘 통밀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빵 위에 발라 먹곤 하는데요 정말 담백하고 맛도 있지만 영양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끼 식사로 드셔도 너무나도 든든하고 속이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럼 만들기도 쉬운 후무스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병아리콩을 준비해 줍니다 평소에는 사실 하루 전날 자기 전에 미리 불려 놓는 편인데요 불리지 못했을 땐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고 2시간 정도 병아리콩을 불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은 흡수되고 병아리콩이 아주 잘 불려져요 다음은 물과 함께 20분에서 30분정도 푹 끓여서 익혀줄거예요. 그리고 병아리콩은 15분에서 20분정도 식혀줍니다. 이제 오늘 호무스에 들어갈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재료는 올리브오일, 레몬, 마늘, 소금, 깨, 향신료 쿠민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늘 두 쪽은 잘게 다져 주는데요 어차피 믹서기에 놓고 함께 갈아 줄 거라 그냥 대충대충 작게 썰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준비해 줍니다 저는 레몬 한 개를 모두 다 넣는 편이에요 너무 신맛이 싫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레몬은 반개만 넣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믹서기를 준비하고요 모든 재료들을 넣습니다 먼저 올리브오일 4스푼 그리고 물 4스푼을 넣어 주는데요. 이때 병아리콩 삶은 물을 대신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은 레몬즙을 넣어 줬고요. 깨는 1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 마지막으로 쿠민을 1분의 1 티스푼 넣어줍니다. 이제 마늘과 병아리콩을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호무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호무스는 바로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지만 조금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다음날 드셔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300g에 맞춰서 이렇게 호무스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어, 한 양은 3-4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 전에는 올리브오일을 더 뿌려주시면 촉촉하고요 또 파프리카 가루를 같이 드시면 훨씬 풍미있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통밀빵도 직접 구워서 호무스를 같이 아침 식사로 먹었는데요. 이두 조합은 담백함의 끝입니다. 정말 맛있게 요즘 먹고 있는 아침 식사예요. 또 남은 호무스는요 당근이나 샐러리에 디핑 소스로 곁들이셔도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한 번만 만들어 보시게 되면 아마 밖에서 드시는 호무스는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다음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한해도 심플하지만 근사한 한 끼로 건강 챙기시는 2021년 되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